구원이란 무엇인가? 아홉 번째 강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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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호기가로 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암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암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과정에는 병행되는 많은 국면이 있습니다. 부르심과 신생과 회심, 칭의, 성화, 그리고 견인 등으로 구원의 양상이 드러납니다. 이 순서는 구원의 본질적이고 논리적인 차서가, 차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여러 국면을 개시에 의존해서 풍성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바른 성신의 인도에 의한 누림을 방황하지 않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의 동기와 과정과 목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에 의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은 우리의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효력이 미침으로 안전하며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신을 의지하며 그 열매 맺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행암에 대한 그릇된 견해 두 가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암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 하는 율법주의적인 견해이고요. 다른 하나는 주님께서 행암까지 다 이루셨다고 생각하여 행암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견해입니다. 앞의 것은 궤도를 이탈한 열차가 목적지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형상이고 그 이후 것은 태양만 쳐다보고 있어도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형상입니다. 오늘은 그두 가지 견해 중에 후자에 해당하는 것, 그그릇됨을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는 자 편에서 행함, 그 실질을 누림이 구원받는 데에 어떤 효력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의 그릇댐, 그 생각의 그릇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의 공효를 덧입어 의롭다고 여겨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려가는 자는 자연스레 우리를 계속해서 죽여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성신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변개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세 사람의 방식에 순종하게 해서 그 믿음의 결과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로 보건대 순종 이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위가 없는 구원은 헛된 것이며 옛 생활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 방식을 누리는 삶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에게 깨닫도록 하시고 힘도 주셔서 내적으로 심어진 새로운 생명성을 그 행함으로 겉으로 드러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행위, 사랑이죠. 역사하는 행위를 수반합니다. 물론 이것이 완전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이 요리 문답 87문답을 보면 사악한 길에서 감사할 줄 모르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전 86문 답을 보면 선행 이 행함의 중요성이 나타납니다. 87문을 보면 86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아무 공로 없이 다만 그리스도를 통한 은총에 의해서 우리의 죄와 그 무서운 결과에서 구속함을 받았는데 어째서 우리가 선행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선행해야 되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답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그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를 사셔서 그의 성신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형상에 맞도록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 새롭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전생애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인하여 그 선행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구원의 열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행실에 의해서 이웃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요약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우리 자신의 정국회됨을 위함이고 이웃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행함이 구원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동일하게 그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아주 다정하게 고백해주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아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선행들은 생명있는 신앙의 열매요 또한 증표라고 하였습니다. 신자들이 이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나타내며 확신을 견고케 하며 형제에게 덕을 세우고 신앙 고백을 명예롭게 하며 반대자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가장 선한 행실도 악행이 아니고 가장 선한 행실도 하나님에게서 사죄와 영생을 받게 하는 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선행이 하나님의 요구보다 더 뛰어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간격이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이 무한한 간격이 마치 무시되고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용납됩니다. 그리고 신자의 선행은 은혜받은 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이행한 것뿐이고 성신의 은혜로 된 것이므로 무익한 종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데도 행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음만 자랑한다면 사실상 믿음이라 부르기 힘들지만 소위 믿음만 자랑한다면 큰일이 아니라 할수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 논리적 배경, 그 맥락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지도자 야고보는 스테반의 박해 이후 지중해 동부각처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이 서신,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 글을 쓴 이가 야고보 사도, 그 세배대야 들려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 사도라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그 문체로 보나 야고보 사도의 그 초기 순교 기록으로 보나 보아도 주의 동생 야고보가 쓴 것임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에 흩어진 유대 기독교인들은 외부적으로 박해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언행의 불일치, 그 말과 행동에 일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외모로 판단하는 일 때문에 부한자와 가난한 성도 간의 교제가 잘 안되고 있었고 믿음의 행위에서도 형식적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주님의 동생 야고보 기자는 이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과 교회 공동체 관계에 있어서 취하여야 할 태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변화가 있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 기자들이 항상 일차적으로는 교회의 제 문제들을 앞에 두고 해결하여 나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 또는 오고 오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사회를 바르게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들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아야 합니다. 사실 설교도 같은 원리에서 하는 겁니다. 현실의 제 문제들을 직시하면서 가시적 교회, 이 보이는 교회가 본질의 교회, 이 천상의 교회를 향하여 행보해 나가도록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말씀을 끌어다가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 교회 자체의 어떤 종교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이 전파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도 됩니다. 오늘날 많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러한 괴악한지를 짓을 일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이 말씀을 대할 때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이 현실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에 급급하게 나아가면 성신의 인도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신의 역사는 본질의 교회를 향한 인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는 성신의 인도가 없습니다. 이제 야고보 기자의 논리적 흐름을 파악하여 보겠습니다. 맥락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야고보 기자는 문안인사를 하는 것으로 그의 글을 시작합니다. 흩어진 열두지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저자는 야구, 시험을 만날 자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권합니다. 그 믿음의 시험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고 갖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지혜에 온전히 도달하는 과정에서 변하지 않는 지조를 지켜 신앙 안에 남아있도록 하기 위한 가르침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말하면서 부한 형제나 낮은 형제나 자기 자신들이 진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깨우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함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누구를 시험하지 않으시며 시험받은 것은 오로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양 좋은 은사를 내려주시고 자기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고 못 박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원칙들을 내리시는 것에 항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서신의 기본적인 개요적 골격을 이루는 원칙 세 가지가 제시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매기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신앙의 지조에 대한 세 요소를 풀어서 구체적으로 가르침으로써 그것을 잘 확립해 나가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이 서신, 야구보서에는 복음,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그의 부활에 대한 일을 직접 인용하여 기록된 것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상상수훈 말씀을 추억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서 통찰력과 사상에 있어서 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고보사도는 계속해서 수신자들에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인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잊어버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행하는 자라 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면서 혀를 재갈목이지 않는 자는 헛된 경건의 소유자이며 진정한 경건은 자비를 행하며 거룩을 힘쓰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장에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구분해서 취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심을 밝히고 엄히 책망하였습니다. 율법 하나라도 범하면 온 율법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하면서 금휴를 행하지 않는 자에게 금휼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단지 지적인 신앙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며 종교 형식만 취하는 자들이 교회를 온통 혼탁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며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26절 이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과 그 결과인 행위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모두 세수로 나눕니다. 나눌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 전제적인 설명을 하고요. 18절부터 25절에서 논증하고요. 그리고 26절에서 어, 결론을 냈습니다. 14절부터 17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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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보는 거짓 성도들의 거짓 믿음을 지적하면서 수사적인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선자들은 헛되게도 자신들의 지식적인 믿음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형제에 대한 구체적인 자비의 행동, 즉, 공의의 시행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관으로 나타나실 것을 야구보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음의 열매인 순종에는 무관심하고 단지 종교 형식만을 취하게 되면 종교 형성주의자 종교 형성주의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의 본질과 생명에서 떠나게 되면 그 후로는 스스로 종교를 만들어가는 악을 저지르는데 이는 아상이 벗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옛사람 안에 있는 선을 추구하는 정신적 자아에 의해서 적당히 종교 노릇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통치를 받는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초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거죠 사랑하는 것으로 체현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인데 이것이 없이 믿음이 인노라 한다면 자기 소유와 자기가 속해 있는 제도와 조직에만 관심이 있는 하나의 세상 단체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름의 정신적인 보람과 육체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설교의 전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지도 못할 일을 주시고서 관념적으로만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으면서 구원을 즐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깨닫는 대로 행동에 옮길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신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게 하십니다. 참된 구원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한 결과를 낼때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지배를 받아 마땅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짓 성도들은 행위까지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자신들은 할 것이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믿는 자에게 순종까지 면제해 준 것이 아닌데, 저들은 그렇게 믿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에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나름의 주장을 가지고 대양할 자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말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입니다. 극도의 빈핏 가운데 있는 형제에게 잘가라는, 잘 지내라는 인사말 정도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 이거에 관련된 예화가 있는데 그것 함께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황헌식의 창녀와 철학자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제목은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부자가 있었다. 그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즐겼다. 오늘도 그는 이웃을 모아 조찬 기도회를 열었다. 원탁에 열 명의 이웃들이 둘러 앉았다. 그들 앞에는 쟁반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여덟 사람의 쟁반 위에 각각 생선 한 마리씩 담겨 있었는데 두 사람의 쟁반은 달랐다. 가난한 이웃의 쟁반은 비어 있었고 부자의 쟁반엔 두 마리의 생선이 담겨 있었다. 부자가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이용할 양식이 없어 오늘도 굶고 있는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도합시다. 부자의 기도는 경건했고 그 간구는 간절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이웃의 빈 그릇을 채워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나 아멘하고 눈을 떴을 때 가난한 이웃의 그릇은 여전히 비어있었다. 부자는 기도가 부족하여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매일 아침 조찬 기도회를 열었다 그러나 여전히 가난한 이웃의 쟁반은 비어있었고 부자의 쟁반엔 두 마리의 생선이 놓여있었다 이런 예는 오늘날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로 생생내는자 중에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자신들은 맡은 일이 많다는 핑계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도우려 하지 않고 말로만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입으로 치장하는 자들입니다. 물론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란 것이 자선이나 친절을 베푸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선이나 친절은 옛사람 중에서 수양이 잘된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행, 이런 친절은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르는 일임으로 사실상 죄악입니다. 그 뿌리가 더러운 양심과 화임맞은 양심이 양심에서 비롯된 일름으로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야고보가 말하는 선행은 구속받은 사회 속에서 돼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일치하는 선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과 능력으로 행하여지는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함은 살아있는 믿음의 정당한 열매입니다. 삶은 생동적이며 생산적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은 진실로 선한 행위의 열매를 생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거짓된 자들은 이러한 역사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었습니다. 생기 없는 믿음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저들이 주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므로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 기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전파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풍자적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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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믿음이 행함으로 그 확증을 얻는 것인데 거짓 위선자들은 이러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이에 대하여 반업법을 사용하여 저들의 허구를 물리칩니다 어두움 가운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자들을 풍자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마귀들보다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심판의 공포로 인하여 두려워 떨기라도 하지만 이 허탄한 사람들은 열매가 없으면서도 무덤덤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악을 행하기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치우쳐 자비와 공의를 시행할 아무것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자기를 구원할 믿음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기자는 그 적대자들에게 구약의 예를 두 가지로 들어서 저들의 믿음에 죽은 것을 지적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하베의 예입니다. 본문 21절부터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의 이른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바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기서 "조상"이라고 표현한 것은 수신자가 유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해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표현 여기서 이 헬라원의 디카이오스인데 이것은 의롭다고 선포되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의 아들을 재단에 드릴 때그 살아있는 믿음이 발견되어 의롭다고 선포되었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의 성취의 근원이나 방법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신앙의 불가분의 관계 그 분리될 수 없는 관계를 묘사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칼비는 이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써서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넓고 비싼 부동산을 구입함으로써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든든한 금고 속에 감추어져 있어 보이지 않던 그의 재산이 널리 드러나 보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논의의 초점이 구원의 원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믿음의 필연적으로 반드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 오류에서 탈피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행위가 믿음을 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행위가 믿음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기 훨씬 이전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과 이삭 바치기까지 약 30년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야고보 기자는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 행위를 결실할 믿음을 인정하고 인정받고 있었다는 것을 논증합니다. 그의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의 벗임을 하나님의 친구임을 보여주는 일이었음을 증거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 기자는 지금까지 논증한 것을 24절에서 요약합니다 아까도 보았지만 믿음의 의의와 행위의 의의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은 진실한 믿음이 산출합니다 진실한 믿음이 행함을 산출하는 거죠 죽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효력도 내지 못하는 거짓 성도들을 대항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야구보의 주장은 어떤 자들의 견해처럼 바울의 주장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의 무능력을 모르고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율법주의자들을 대항하여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증거하였는데 여기서 야구보가 말하는 행암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와 서로 상충하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야구보가 말하는 행위가 그 질에 있어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들 혹은 그 율법의 행위들로 묘사되지만 야구보가 말하는 행위는 단지 행위들이라고 언급합니다. 바울의 율법의 행위들에 대한 묘사에 대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바울은 이런 행위들을 믿음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으며 형벌의 두려움이나 그의 상응한 보상이라는 매혹적인 약속 때문에 율법이 제촉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들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의 행위를 자유의 영 안에서 행해지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행위들이라 부른다. 이런 것들은 오직 신앙에 의해 의롭게 된 자들에 의해서만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들은 누구도 의롭게 할수 없으니 진실로 율법들은 자신이 불의한 자이며 칭의가 필요한 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에 율법의 행위들에는 큰 장애가 있다. 이것으로 야고보가 말한 행위와 서로 상충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고보에 대한 <웃음> 야고보의 그 행암에 대한 묘사는 살아있는 믿음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며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음을 행암으로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갓 용인된 수단으로서의 칭의가 아니라 계속되는 신자의 생활 속에서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입증입니다. 칼비는 이에 대해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지만 그러나 의롭게 되는 믿음은 홀로이지 않다. 야고보는 두 번째의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라합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그녀 역시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방여인에 뇌과 기생인 라합이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과 차이가 있었지만 동일한 믿음, 동일한 행함을 보였습니다. 그래하여 그녀가 이스라엘에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인간의 몸을 인용하여 그의 논증을 마무리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행함에 불가 분리성, 분리할, 분리할 수 없는 그 성질을 다시 한번 역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를 얻었다면 마땅히 그 행함의 열매를 증시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는 그 열매를 증시할 능력이 없지만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는 공동체 안에서 증시되어야 합니다. 믿는 형제들 사이에서 그 의의의 결과가 도출되어야 합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합당한 열매를 보이지 못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로만 형제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것은 죽은 믿음의 소유자이며 한 지체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채우시는 것은 형제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한 수단이지 우리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기업무르는 제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스토께서는 친히 우리의 고엘 그 친족의 속량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되셨습니다. 고린도우서 8장 9절인데요 사도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 그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소유를 두고 형제와 나누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고린도우서 8장 9절에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나를 이야기한 바울사도가 그 13절부터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런 그 대우를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형제와 나눌 수 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그 요지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평균케 하려 하미니 이제 너희의 유여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저희 유효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사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자원해서 세워지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모든 선행을 열매로 내었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감격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하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